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뇌 병변 및 치매 환자가 작은 가래떡을 먹다가 삼킨 장애로 지식사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6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떡을 먹는 도중 사례가 들려 사망한 것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고 의료경업층상 3mm 정도의 떡이 정상인의 기도를 폐쇄하여 질식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피보험자와 같이 중증의 치매 및 수두증 등의 퇴행성 질환 또는 신경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흔히 삼킴 장애로 음식물 또는 부강내 이물질이 폐기관으로 들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피보험자는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보험약관 제5표에는 질병에 의한 호흡 장애 및 삼킨장애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